안녕하세요 뮤프삼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 음악 작곡 시작하기 1편입니다. 음악을 만들기 위해 햄버거 이야기와 함께 감각으로만 작곡 스케치에 접근해가는 방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음악을 만들기 위해 느낌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볼까요? 우리의 오감 중에 음악과 가장 가까운 것은 청각입니다. 그러나 음악을 만들 때, 특히 첫 작곡 스케치를 할 때, 영감을 얻을 때, 곡의 방향을 잡을 때, 컨셉을 잡을 때꼭 청각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각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법한데요. 한번 저의 이야기를 따라와 보세요.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소리 들어볼까요? 세 번째 소리입니다. 네번째, 다섯번째, 그리고 마지막 여섯번째, 좀 길어요. 자, 몇 가지 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소리들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소리나 음원을 들으시고 나의 느낌이 어떤가입니다. 나의 내면에 집중하세요.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느낌들을 과연 캐치하고 기억하고 있는가 마음에 드는 소리는 무엇이고 마음에 안 드는 소리는 무엇이고 혹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까지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이 소리들을 듣고 청각만으로 느끼지 마시고 이제 다른 감각들을 사용해 느껴봅시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시각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의 느낌이 있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은 살아 있고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소리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어떤 주기의 리듬들을 본능적으로 만들어내서 남기게 되고 그런 것을 소리로 모으면 듣기 좋은 소리들은 음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동물들의 음악은 기록되지도 의도적으로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기억을 체계화하고 그 느낌들을 소리로 표현하며 기록하고 반복하여 듣기도 하고 추상적인 이미지에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죠. 자 다시 한번 소리들을 들어볼까요? 자 음원을 연달아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엔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 앞서 말씀드린 오감에 대한 내용들, 뭐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은 살아있다고 얘기한 것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뮤프 3이었습니다.